자, 경찰대학교 편입 시험 문제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어,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게 어 기억권서부터 보겠습니다. 기억권부터는형어 형법 제 30조는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하고 <웃음> 을이 절도를 한후 단독으로 간간한 경우에도 갑과 을의 어, 어, 법정형은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죠, 그죠? 예, 자 어떻게 풀었습니까 문제? 자, 갑과 을이 일단 절도를 공모했잖아요, 그죠? 둘이 절도를 공모했으니까 어, 죄명 같은 경우에는 갑도 을도 절도죄의 공동 정범이 되겠죠. 일단 요거 하나 나왔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을이 뭐한 거야? 갑은 모르는 상태에서 을이 절도를 한 후에 단독으로 강간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을에 대해서는 뭐예요? 강간죄를 또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어 갑은 절도죄의 공동정범 그 다음에 을은 절도죄의 공동정범 플러스 뭐다? 예, 강간죄를 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설시문에 나와있는데 법정형은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죠?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왜? 근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애가 을이 강간할 것을 예견 가능했다고 한다면 은 얘기는 또 달라지죠 그런데 설시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어찌 됐든 을에 대해서는 강간한 책임을 따로 묻습니다 왜? 지금 갑과 을은 뭐에 대해서만 공모한거야 절도에 대해서만 공모했으니까 그죠? 강, 을이 강간한거에 대해서는 을만 지금 책임 어, 떠만들면 되는 것이지 자 이걸 갖다가 제가 그림으로 보기 쉽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 거기 보시면은 기억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죠 기억번 틀렸다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 둘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명을 얻는다 이거 당연하지 공동정범은 어떻게 성립하는 거야 의사의 공동 행위의 분담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이게 입에 쫙 달라붙어야 돼요 형법을 좀 가지고 에, 경찰이 되겠다는 사람은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굴러 댕겨야 돼 공동정범 요건을 이기해보란데도 어리버리되고 한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나는 강사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러 뭐 어설프게 뭐, 가서 시험이나 치고 합격, 불합격 정도를 논할 정도면은, 그거 참, 한참 한심한 사람이야. 자,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 기억 보는 거, 기억번에 보면은, 절도의 공동정범, 그죠? 예, 공모했으니까 둘다 책임지는 거 맞고, 어른 절도의 공동정범, 플러스 또 뭐가 된다? 다크 그 강간에 땜에 의리, 그죠? 단독 강간 저지른 것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법정형은 같을 수가 없는 거지. X.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을 또 설명드릴게요. 자 니은번 형법 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 그리고 갑과 을이 절도를 교사했는데 아, 갑이 을에게 절도를 교사했는데 을이 강도를 했어요 자 이런거를 뭐라 그래요 양적으로 초과했다 양적초과라 그랬었죠 그래서 갑과 을은 강도의 기술을 책임진다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그죠? 예, 어떻게 바꿔야 돼요 갑은 절도교사가 되겠지 갑이 지금 절도를 교사했다며 그죠? 그러면은 어, 절도하고 강도는 예, 동일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절도 값 같은 경우에는 절도 교사를 책임지고 그리고 을 같은 경우에는 강도에 땜에 그죠? 그러면 어, 양적으로 초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을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되겠지, 그죠? 각각 달라지지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값과 을이 강도 기수에 책임을 진다, 예, 기수다. 틀렸지, 그죠? 예. 이따 한꺼번에 다 요약한 거는 보여드릴게요. 이거 왔다 갔다 화면 조정하니까 려 힘들어서 그래. 자, 그다음에 이거 지우고 그다음에 디귿번 한번 볼게요. 자, 디귿번. 형법 제34조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요 어,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해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갑이 정신병자. 자, 정신병자야 중요한 거는 자, 요, 깨끗하게 해볼게. 자, 갑이, 갑이 정신병자 누구 이용해요? 을을 이용해요. 쉽게 얘기하면 책임 조각 사유에 문제가 있는 자를 갖다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누구? A를 살해하기로 사주했는데, 자, 이 정신병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 B라는 사람을 갖다가 A를 오인하고 잘못 죽여버렸어. 자, 그래서 법정적 부합사를 이해할 때 어떻게 된다? 갑은 을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이게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접정범이라는 걸 여러분의 좀, 어, 여기에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자, 우리 형법 34조는 공범, 제3, 3절 공범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간접정범을, 뭐, 정, 어쨌든 간접정범이니까 정범이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학살의 대립이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지금 어떻게, 어디에 규정하고 있어? 제3절 공범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간접정범은? 공범의 형, 한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죠? 법전을 기준으로 하란 말이야, 법전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은, 지금, 정신병자 이용했다 했었잖아요? 가비에? 누구 이용했어? 정신병자 을을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정신병자 을을 이용한 거는 책임 조각 사유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용할 때도 세 가지가 있어. 뭐를 이용하냐? 일단 구성 요건 해당성을 해당성 조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위법성 조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책임 조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세개 중에 하나만 이용하면 돼.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를 이용한 거야? 정신병자. 즉 책임 조각 사유를 이용한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뭐 설사 그래갖고 지금 차고를, 정신병자 의리 착오를 일으켜서 B를 A, A로 오인하고 잘못 죽인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사람 죽은 건 확실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b 의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 B에 대한 살인의 간접정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자, 됐고. 아열올렸더니 존나 힘드네. 자, 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리을번. 자, 리을번은 틀렸어요. 자, 리을번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 미리 이번 틀렸고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형보다 감경한다. 그렇죠? 필요적 필요적 감경을 예, 규정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어 뭐야? 가, 을, 갑이 을, 을의 절도를 방조했는데 을이 살인을 저질렀어. 엉뚱한 거 했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뜻을 이루었어, 못 이루었어? 갑이라는 사람 뜻못이뤘지 지금 을의 절도를 방조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사, 을이 뭐 뭐에서 살인자 질렀으니까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실패한 방조다 그죠 그래서 실패한 방조로 보고 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값 갑은 절도가 방조가 돼야 안돼안 안 되지 엑스 겁버리고 자 을은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실패한 방조는 어떻다 처벌되어 안 돼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 처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비 음모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뭐 저기 하겠지만은 지금 그뭐 이건 방, 교사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로 처벌하지만 방조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주댕이 깐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지 실패한 방조는 실교의 실방불 실패한 교사는 <웃음> 예비 음모로 처벌하지만 실패한 방조는 불가버리죠 실교의 실방불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지 그러니까. 자 요거를 어 시,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간단하게 내가 메모할 수 있도록 정리를 또 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기어기억 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간단하게 메모했거든요. 자 갑과 을이 절도를 공모했어요. 자 둘이 공모했으니까 죄명은 다 어떻게 받아요? 절도의 공동정범이란 죄명을 받겠지.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을이 뭐예요? 단독으로 간간했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동정범 말고 을에 대해서는 또 뭐를 책임을 물어요 단독 강간에 저지른 걸또 책임을 묻겠죠 자 아까 전에 또 니은번 봤을 때 어떻게 나왔어 갑이 을에게 절도를 교사했었죠 근데 갑 뭐예요 양적 초과죠 강도했었죠 그래서 절도 같은 경우에는 강도의 강도의 같은 죄의 죄의 테두리 범위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강도죄가 되지만 자 갑은 절도를 교사 그죠 절도 교사가 양적 초과 절도 교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 보시면 어 디귿번은 아까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간접정보을 어떻게 처부, 어, 어떻게 처벌한다고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는 거예요. 교사 방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걸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하여 바로 간접정범 구성 저기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누구를 이용해서 정신병자 이용했댔잖아. 그죠? 예,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이용 중에서 구위책 중 뭐를 이용한 거야? 책임 조각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값 같은 경우에는 간접정범 살인죄의 간접정범을 물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빨리 끝내야 돼 지금 10분이 넘어가려 그래. 자 갑이 을을 절도를 방조. 그러나 을이 살인을 저질렀어. 전혀 엉뚱한 땡뚱한 거 하고 있었죠. 그죠 을이라는 놈은 엉뚱한 거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방조. 갑이 어 방조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 뜻을 못 이뤘잖아요. 실패한 방조라 그러죠. 그래서 갑은 실패한 방조는 뭐다? 불가벌. 실, 교, 예, 실, 방, 불. 실패한 방조는 뭐다? 불가벌이야. 그죠 그래서 을은 살인죄로 예, 죄책을 지고.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메모해놨네. 자 끝내겠습니다.